오만한거 같은데 음, 상황 자체는 고한분다 근데 이도 네. 죽었는데 <놀대> 상대도 11장 남았고, 되게 코러시 뷔페를 갈수 없어. 일단 내가 <놀대> 처음에 일단 <놀대> 올해 친 치... 작년에 친구가 결혼했었는데, 뭐야? 이놈안 죽는다. 이거야? 아32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뭐야? 이런 혈매 의꿈를 통해서... 출연 행동을 하시죠. 저기요, 아예 잠깐... 잠깐만... 진짜로? 진짜 뱅크리야? 스크쓰시는한 턴은 버틸 수 있거든요 제가? 비아라 슬퍼 예. 어머나 <웃음> 네. <웃음> 어머나 어머나 <웃음> 네. 좀 많이 불쌍하긴 해요 사기꾼이라니요 솔직히 저는 사기꾼이 아니라 봐봐요. 상대 지금 도적 카드 넣었어 제가. 사기를 썼잖아요 사기를 쳤다는 얘기잖아요. 진짜고.